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구매하셨을 때 어떤 버전의 오피스를 깔아야 되나 고민하시나요? 거의 생활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오피스는 최신버전을 활용할수록 제작시간을 줄여주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2016버전 이하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새로운 버전에 있는 기능의 편의성과 효율적인 부분을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피스를 활용하시는데 있어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오피스 2021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이유 10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이콘, 일러스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단 메뉴, 삽입 아이콘 탭을 선택하시면요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수백 개의 아이콘을 당장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ppt 자료를 만들 때 아이콘을 삽입하려고 할 때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한다든지 검색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파워포인트 안에서 원하는 아이콘을 직접 선택을 해 주시고요 삽입한 뒤에 도형에 배치하시면요 아주 깔끔한 인포그래픽 디자인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아이콘의 색상도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한데요 아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 아이콘을 도형으로 각자 하나하나 분해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콘 선택을 하신 후에 상단 메뉴에서 도형으로 변환을 누르시거나 그룹 해제를 누르시면 각자 도형으로 분해가 됩니다 상황에 맞춰서 색상을 바꿔주고 다시 그 도형들을 그룹화를 해주시면 색다른 느낌의 컬러 아이콘을 파워포인트 자료 안에서 활용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일러스트도 마찬가지로 삽입해서 분해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아이콘 활용 방법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눈에 확 띄는 인포그래픽 보고서 제안서 자료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모핑 효과 그리고 3d 이미지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환 효과는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 적용할 수 있는 효과인데요 그 효과 중에서 모핑이라는 효과를 선택하시면 이미지나 텍스트 도형 개체를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전환을 해주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미지의 한 부분을 강조하려고 할때 모핑 효과를 적용해서 확 택를해 본다든지 텍스트의 한 단어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다든지 그리고 차트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설명이 가능한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모핑 효과와 더불어서 3D 이미지를 사용해서 모핑 효과를 적용해 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삽입 3D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수많은 3D 이미지를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공된 이미지 이외에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3D 이미지도 웬만하면 전부 다 삽입이 될 거예요 그렇게 삽입하신 뒤에 슬라이드마다 이미지의 크기와 방향을 바꿔주시면 자연스럽게 모핑 효과가 적용될 겁니다 이렇게 모핑 효과를 활용해서 역동적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잉크 및 리플레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화면이 터치가 돼서 펜으로 글을 쓸수 있는 노트북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노트북도요 터치가 되는 제품인데요 이런 노트북들의 장점은 내가 직접 펜으로 글씨를 써서 자료에 삽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 메뉴 그리기에 있는 펜 기능을 터치해서 삽입하면 다양한 색상과 옵션으로 개체를 삽입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그런데요 여기에서 내가 펜을 움직이는 대로 재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꼭 캘리그라피 영상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이 방식으로 완성된 파워포인트 자료에 펜 기능을 응용해서 별표나 체크, 동그라미, 밑줄 같은 것을 그려주신 다음에 잉크 리플레이를 누르신다면 프레젠테이션의 역동성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응용해 볼수 있는 효과가 정말 많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요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다크모드 기능인데요 보통 오피스를 다루게 되면요 하얀색 배경과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을 다크모드라는 옵션을 활용해서 어둡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다크 모드가 없는 이전 9 버전을 활용해서 오피스 작업을 하셨다면 화면이 너무 밝아서 눈이 금방 피로해지곤 하셨을 거예요 오피스의 전체적인 색상을 어둡게 바꿔줌으로써 눈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파일, 계정에 들어가셔서 오피스 테마를 검정으로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로 각종 오피스 작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력 보호를 위해서 다크모드 기능은 필수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섯 번째는요 파일 공유, 멘션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건데요 이 기능은 온라인으로 하나의 파일을 가지고 협업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학교에서 팀플 과제를 하거나 회사에서 팀원들과 자료를 제작할 때 사용하기 좋은 기능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요 파일을 하나로 만들려면 파일을 따로 저장해서 이메일로 보내고 또 각자 수정해서 그걸 또 하나로 취합하고 그렇게 합치느라고 시간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의견이 바뀌게 되거나 또 추가를 해야 된다면 또 다시 수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유 멘션 기능을 써서 해결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파일을 만드셨으면 오른쪽 상단 공유를 눌러주세요 이메일로 초대해서 팀원들에게 쉽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속 내용에 의견을 전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멘션 기능을 활용해서 의견을 하나하나 남기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견 공유에 시간차가 생기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제작할 때 오류를 범할 확률을 줄일 수 있게 되고요 똑똑한 스마트워크가 가능해집니다 팀원들끼리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정말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섯 번째는 이전 내용과 연관이 되는데요 바로 공동 작성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멘션만 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한꺼번에 이 자료에 접속해서 공동 작성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맡은 슬라이드나 페이지 그리고 엑셀 시트에 작업을 하게 돼서 더 수월하게 자료 제작이 가능해지는데요 아마 직장인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버전1, 버전2, 최종, 최종 작업 정말 지긋지긋하실 텐데 이제는 공동 작성 기능을 활용해서 한꺼번에 파일을 수정할 수 있고 그리고 편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업을 정말 많이 해야 되시는 분들이라면 공동 작성 기능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요. 바로 그림 바꾸기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건데요. 사실 이 기능은요. 제가 파워포인트 강사로서 실제 수강생들을 만났을 때 정말 많이 알려주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삽입해서 썼던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바꾸게 되면 그대로 삽입이 된다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전 버전에서는 그림 바꾸기 라는 기능을 실행했을 때 이미지가 그 모양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본 모양 그대로 삽입되고 그냥 크기만 또 작아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자르기를 활용해서 크기를 변경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새로운 2021년 버전을 활용하시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잘 만들어진 파워포인트 자료에 이미지만 뚝딱 바꾸기만 하면 새로운 자료를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건데요 이게 워드나 엑셀 그 모든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작하는 틀이 정해져 있는 보고서나 제안서 기획서 등의 기존 자료를 활용해서 제작할 때 매우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그림 바꾸기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여덟 번째는 슬라이드쇼 녹화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건데요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발표자의 억양이나 목소리, 내용 같은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썼었던 기능이 슬라이드쇼 녹화 기능인데요 이전 버전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목소리만 녹음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발표자의 얼굴과 마우스 움직임까지 모두 녹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상단 메뉴에 있는 슬라이드쇼 슬라이드쇼 녹화 기능을 선택하시게 되면요 녹화하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펜, 레이저 포인터 등을 마우스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카메라 설정을 통해서 얼굴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미리 슬라이드 노트도 입력을 해 두셨었다면 그 노트를 보시면서 녹화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녹화를 누른 뒤에 실제로 발표하듯이 말하고 마우스를 움직이신 다음에 마지막 녹화 종료 버튼을 눌러 볼게요 이후에 슬라이드쇼를 하면 내가 아까 발표했던 시간과 순서대로 말하고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파일 내보내기 영상으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HD에서 4K 화질까지 영상으로 저장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기능이니까요 한번 이 기능을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홉 번째는 바로 새로워진 XLOOKUP 함수를 활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vlookup 함수를 정말 많이 활용하셨을 것 같은데요 직역하면 수직에 있는 것을 찾아줘 라는 뜻입니다 수직에 있는 것을 찾아서 매칭 시켜주는 함수인데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드는 작업에 많이 쓰이는 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전에는 총 4가지의 인수를 활용해야지만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찾고자 하는 값, 참조하는 테이블, 기준점으로부터 컬럼 넘버, 유사일치가 되는지 또는 정확히 일치되는지 그 그 여부까지 네가지를 입력해서 원하는 값을 찾아줄 수 있었는데요 근데 X룩업은 다릅니다 지금은 세가지만 있어도 되는데요 X룩업은 기본적으로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만 가져오기 때문에 유사일치 여부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기존 V룩업은 참조 범위 왼쪽으로 값을 찾을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이젠 좌우 상관없이 원하는 범위에서 값을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해서 좀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색다른 오피스 기능과 팁을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확대 축소 기능은 슬라이드 간 이동을 좀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원하는 슬라이드로 빠르게 이동하고자 한다면 각 슬라이드의 이미지를 하나하나 삽입해주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차트로 삽입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지도의 위치값과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기만 하면 전 세계의 어느 곳이든지 지도 이미지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오피스 2021 정품 구매했을 때의 팁을 말씀드릴게요 정품을 구매하시면 ms 계정에 오피스 2021이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매우 쉽게 재설치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불법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가 정품 인증이 해제돼서 원드라이브 자체를 쓸수 없게 되거나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정품 인증을 다시 하라는 라 알람이 떠서 못하게 되는 그런 불안감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품을 활용하시면 그런 불안감 없이 오피스를 영구적으로 설치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오피스 2 0 2 2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각 버전간 특징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오피스 2021은요 그간 나왔었던 모든 오피스 중에서 정말 최고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문서 제작에 어려움을 겪으셨었다면요 이 프로그램이 매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추후에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나 워드 문서 직장에서 활용하는 엑셀을 많이 활용하실 것 같다면요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서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오피스 2021 버전을 설치하시길 추천해요 이렇게 맞춰볼까 하는데요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